안녕하세요.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후보 박준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황희두님의 추천을 받아서 4월 15일 총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 더불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제 다음으로 더불어 더불어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은 우리 고민정 후보님과 강원도의 허영 후보님이십니다. 두분다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고 계신데요. 꼭 상대방 꺾고 21대 국회에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어 이 yeah. 국민 말고 사회 의 시도해 고고다 고고야 제발 좀다더어좋아고